강서구가 내년 3월 중순까지 온기나눔쉼터 55개소를 운영하며 구민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합니다. 온기나눔쉼터는 양천향교역과 발산역 주변 버스정류장 45곳을 포함해 강서구청 사거리 교통섬을 비롯한 바람에 노출된 10곳 등 모두 55곳의 온기나눔쉼터를 운영합니다. 온기나눔쉼터는 열 효율이 뛰어난 재질로 만든 플라스틱형과 조립식 텐트 방식의 비닐형 두 가지로 만들어졌으며 찬바람을 맞지 않고도 보행신호나 버스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또한 실외 온도가 영상 16도보다 2, 3도 떨어지면 자동으로 온열 시스템이 가동되는 온열이자 55개도 함께 운영합니다. 가동시간은 버스의 첫차 시간과 막차 시간에 맞춰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동됩니다. 강서구는 앞으로도 주민밀착형 행정을 통해 생활 속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